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 보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단점커버 메이크업을 쿨톤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항상 그동안 제가 웜톤 컬러들만 이용해서 역광대나뭐 단점커버를 하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쿨톤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쿨톤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될것 같아요. 항상 그동안 요청을 많이 받아왔긴 했었거든요. 막 쿨톤 버전으로 해주시면 안 되냐는 요청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이렇게 올리게 되네요. <웃음> 오늘 메이크업을 시작해봅시다. 먼저 토너로는 바디버든프로젝트의 시카토너패드, 저번에도 소개해드렸던 토너패드거든요. 이거에다가 넘버즈인 메이크업 찰떡토너 이거를 사용을 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메이크업 전 토너 패드 조합이라 그래야 되나? 이 제품은 체내에 쌓이는 환경호르몬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되게 건강에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바디버든프로젝트의 제품 라인들이 모두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경써서 나온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 건강을 위에 사용하고 있는 토너 패드고 이 넘버즈인 찰떡 토너는 할 말이 없죠. 얘는 진짜 좋아요. 그냥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면 전날에 푹잔것 마냥 피부 컨디션을 확 1차적으로 끌어 올려주는 그런 토너예요. 그래서 이거 두개 사용하는 거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나이니시스의 하이드라 스킨 앰플 세럼을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피부에 거의 물맥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제품이거든요. 피부가 막 목말라, 목말라 뒤지겠다고 하는 순간 이거를 딱 뿌려주면 은 그냥 피부가 샥 건조함이 잡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디버든 프로젝트의 아토프로 마일드 그린 수딩제를 사용을 했는데요. 제형이 되게 가벼우면서도 피부에 흡수되면 굉장히 피부가 쫀쫀해지면서 촉촉해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 너무 좋지만 얼굴 되게 예민하신 분 있잖아요. 민감하시고 예민하신 분들이 사용하기 딱 좋은 제품이에요. 제딸 가원이가 아토피가 좀 심해서 이 크림을 그냥 저희 가족, 가족이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 여러분 저 셔츠 샀어요. 짜잔. 나 셔츠 자랑해야지 메이크업 전에. 저 셔츠 샀어요. 저 블라우스들 다 웬만하면 은 험하게 입고 다리미질 잘안 하고 댕겨서 블라우스 되게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흰 셔츠 샀습니다. 제가 성인 돼서 흰 셔츠만 한 15장 샀을 거예요. <웃음> 밑에 바지는 제 바지입니다. 여러분 저 칭찬해 주셔야 돼요. 저 다크서클 가리는 꿀조합을 찾았거든요. 이거는 메이블린의 슈퍼스테이 라이트 미디엄 컬러예요. 제 얼굴에 가장 어두운 부분에 딱 톤이 맞는 그런 컬러거든요. 여기다가 이 이니스프리 다크서클 커버 컨실러 피치 베이지 컬러 이거를 이렇게 믹스를 해서 다크서클을 가려주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한스킨 컨실러 소개해드렸는데 또 다크서클 커버용 컨실러 바뀌어서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저는 원래 이렇게 좀 변덕이 심한 사람이라서 다들 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다 꿀템들이니까 아무리 제품들이 바뀌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 입가 어두운 부분도 가려줄 수 있어요. 저 항상 메이크업 튜토리얼 찍으면 그대로 카메라 끄고 화장실로 직행해서 슬프게 얼굴 다 빡빡 씻어버렸는데 오늘은 좀 외출할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프라이머미스트 좀 뿌리겠습니다 저도 꽤 약속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무시하지 마세요 항상 집에만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저 오늘 외출 있어요 어우 신나 아 벌써 피곤해. 파운데이션을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발라줄게요. 어머 이렇게 말끔해 보여? 헉! 이 파운데이션 나 되게 좋아 보이게 발랐다. 어 그죠? 어머 나 이거 나 이거 발라진 거 미쳤어. 나 이거 당장 나좀 나 사진 찍고 갈게. 나튜토리가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나 사진 좀 찍게. 잘 발렸다. 찹찹찹찹. 퍼프는 무조건 자빈드 서울 퍼프. 아이 퍼프 너무 좋아. 쿠션 퍼프 주제 이 자식. 그리고 이제 밝은 컨실러를 좀 사용을 할 건데요. 이거를 사용을 해서 얼굴의 중앙을 좀 밝혀줄게요. 이렇게 해줘야지 얼굴에 입체감이 살면서 얼굴 면적을 좀 줄어보이게 할수 있거든요. 착시 효과라고 하죠. 저희는 착시 효과를 많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제 넓적한 넓덕이 얼굴을 슉 보려다가도 시선이 가운데로 슉! 모이고, 슉, 보려다가도 시선이 가운데로 슉, 모여서 제옆 광대와 사각턱에 시선이 집중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입체감이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좀 눈두덩이 들어간 게 싫어서 이렇게 눈두덩이 좀 밝혀주는 편이거든요. 여기 T존이랑. 그리고 팝 컨실러로 이놈의 여드름 시기를 좀 죽여줄게요. 오늘 베이스는 좀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좀 지나갈게요. 색조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어, 왜 이렇게 베이스 할게 많지? 색조에 정말 집중하고 싶다. 왜 이렇게 베이스에 할게 많고 손이 더 많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 지금 베이스만 30분째예요. 이거 그 파우더는 존조 파우더, 3CE 파우더. 3CE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고 계시는 거지? 이 존조 파우더를 어서 서 홍보해주시면 좋을 텐데. 바로바로 바로 이중턱 조지기! 이중턱 조지부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돌았을 때 여기 지금 처진 이중턱 보이시죠? 여기를 개그우먼 홍연희 씨가 쉐딩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여기를 살려야 돼. 여기를 좀 살려주셔야지 얼굴 윤곽이 좀 살아 보이거든요? 두들겨서 어서 어서 펴발라줍니다. 이게 뭉치면 또 답이 없어요. 뭉치면 노답이에요. 역 광대도 조지 무시. 그리고 빠르게 또 블렌딩. 이거는 롬앤 베러댄 쉐입 오트 그레인이라는 쿨톤용 쉐딩이에요. 얘로 덮어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턱선 살아난다니까요? 응. 보이시죠? 이렇게 코 벽을 조금 이렇게 풀어주면서 쉐딩을 해주시면 좋아요. 드디어 아이 메이크업이네요, 여러분. 드디어. 저몇분 했어요, 베이스 쉐딩까지. 어머어머, 미쳤나 봐. 이렇게 오래 했어? 와저 페리페라 신상 컬러 뮤트로운 우리를 봐 로즈로어 가졌고요. 이 컬러를 베이스로 깔게요. 강한 인상이나 각진 얼굴을 커버를 해주시기 위해서는 컬러 선택을 하실 때 너무 강렬한 막 스모키. 진짜 쨍한 원색 컬러. 뭐. 비비드한 색감 이런 거보다는 소프트한 컬러들 위주로 컬러 선택을 하셔서 메이크업을 하시면 좀더 인상이 부드러워져 보이고 얼굴 느낌이 풀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섀도우는 클리오 건데 뚜껑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얼마나 편해요? 이 팔레트에 있는 이 쉬머 컬러 섀도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저는 항상 매트 섀도우 이렇게 깔아주고 꼭 쉬머한 컬러를 위에다가 깔아주는 편인데 이렇게 해줘야지 눈에 텁텁함도 살짝 풀어지고 살짝 광택이 나는 게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아이 메이크업이. 눈 앞머리에도 이 쉐딩 컬러를 사용해서 이 드럽게 소심해 보이는 이 브러쉬 친구로 애교살을 살짝 그려줄게요. 가식적으로 웃어주세요. <웃음> 가식적으로 웃어줘야 돼. 그리고 여기 섀도우로 돌아와서 이 컬러 사용하겠습니다. 눈 뒤쪽에 이렇게 잡아서 쌍꺼풀을 연장해주듯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펴발라주시면 돼요. 이 정도? 뒤로 많이 많이 빼서 뒤트임 메이크업에 시동을 좀 걸어주겠습니다. 살짝 쌍꺼풀 라인에도 좀 음영을 줘야겠다. 언더에는 여기서부터 터치를 해서 앞으로 끌어오면서 살살살살 밑으로 섀도우를 풀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살짝. 눈이 좀 밑이 트여 보일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주고 에뛰드 섀도우에 별똥별. <웃음> 보러 갈래? 어, 나 연기하고 있는데 카톡 왜 와? Shut up. 별똥별 보러갈래를 발라주겠습니다. 이게 진짜 쿨톤 분들이 사용하시기 정말 좋은 애교살 섀도우예요. 보기에는 되게 텁텁한 색깔 같은데 막상 이렇게 애교살에 발라주면 되게 투명하게 깔리거든요? 그리고 이팔레트의이 컬러랑 이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눈두덩이 가운데 살짝 터치를 해줍니다. 글리터가 올라가서 좀 텁텁함이 좀 줄어들거든요? 오늘 저 튜토리얼에 집중하고 싶어서 쓸데없는 말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글쎄 어때요? 좀 오늘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항상 좀말 많고 좀딴 길로 계속 새던 그런 언니였다가 오늘 좀 프로페셔널 언니 컨셉으로 잡아봤는데 어떠신가요? 사실 근데 이런 말 꺼내는 순간 굉장히 프로페셔널과 거리 멀어지는 거 알죠? 괜히 말 꺼냈다. 정말 오늘은 점막에만 그려줄 거예요 진해지면 안 돼요, 라이너가. 눈 앞머리 부분은 좀 냅둘게요. 섀도우에 이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아이라인 풀어주기 진짜 중요해요. 점막에 그린 아이라인도 살짝살짝 살짝 건드려가면서 섀도우로 덮어주셔야 좋아요. 눈 뒤쪽으로 갈수록 속눈썹 길이가 길어져야지 눈 뒤가 트여보이고 길어보이고 시원해보이거든요. 그래서 눈 뒤쪽에는 거의 한 10mm 위주로 붙이고 눈 앞쪽으로 갈수록 9mm로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속눈썹도 붙였습니다. 이 컬러를 다시 사용해서 섀도우로 눈꼬리를 좀 그려줄게요. 뒤로 샥 빼지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저 저번에 속눈썹 풀들 마르기도 전에 그냥 냅다, 승질 급한 대로 그냥 마스카라 비벼버렸더니 제 멘탈도 비벼진 적이 있어요. 이게 속눈썹이 중구난방돼서 다 그냥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때 멘탈이 진짜 제대로 비빔밥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풀잘 말려주시고 그다음에 마스카라 해주시면 좋아요, 속눈썹 붙이시는 분들은. 존예 글리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쿨핑크 펄의 그런 글리터거든요. 이거를 눈 밑에 발라서 살짝 포인트를 줘면 좋아요. 이렇게. 헉, so pretty. 동공 밑에 살짝 발라줍니다. 이 제품은 진짜 실물로 봐야 돼. 카메라에 이, 이 오팔 핑크 느낌이 진짜 안 담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쿨톤 버전 뒤트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쿨톤 분들이 뒤트임용, 밑트임용으로 사용하시기에 더 괜찮은 아이라이너인데 컬러가 붉어요. 눈 동공 밑에 살짝 라인을 얘로 긁어놓을게요. 뒤로 살짝 펴발라줍니다. 일자로 이렇게 그어주세요. 슉슉 이렇게 해놓고 섀도우의이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이거 없으신 분들은 에뛰드의 달달한 대추차라는 싱글 섀도우가 있어요. 그거 사용하셔도 좋거든요. 삼각존을 섀도우로 풀어주면서 블렌딩을 좀 해서 라인감을 살짝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디칸의 우유밀크띠 컬러 아이보리 컬러 아이라이너로 눈 뒤쪽 여기 점막을 조금 채워줄게요. 여기 막혀져 있으면 진짜 그렇게 눈이 답답해 보이거든요. 언더에 마스카라 살짝 할게요. 네이처리퍼블릭의 에이프릴 컬러 이렇게 4구 팔레트로 되어 있는 크림 블러셔거든요. 컬러를 컬러랑 섞어서 사용을 해줄게요. 이 컬러는 채도가 높기 때문에 너무 냅다까라 막 그냥 따다닥 다 발라버리시면 안 되고 은은하게 볼 앞쪽에만 좀 몰빵해서 여기 얼굴 앞쪽에만 살짝 발라줄게요. 홀리카홀리카의 클린 핑크 컬러. 되게 뽀얀 핑크 컬러거든요. 라벤더 컬러 블러셔 사용하셔도 좋아요. 이거를 얼굴 앞쪽에 발라준 크림 블러셔를 감싸면서 얼굴 앞쪽에 살짝 깔아주시는 거예요. 번지듯이. 그리고 마지막 블러셔. 어퓨의 잘 말린 자두렌 컬러거든요. 이 컬러로 옆 광대를 덮어주시는 거죠. 엄청 은은하게 컬러를 써야 돼요. 진짜 많이 많이 털어내세요. 통장에 내돈 털리듯이 엄청나게 빠르게 많이 많이 털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역광대를 감싸면서 이 채도 높은 블러셔들을 좀 이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감싸주세요. 좀 넓게 이 밑에까지 살짝 내려와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역광대가 감싸지면서 역광대가 되게 작아 보이거든요? 블러셔도 해줬어요. 관건은 양 조절인 거 잊지 말아주세요. 역광대러들은 눈썹을 살짝 부드러운 아치형으로 그려줘야지 좋으신 거다 아시죠? 이제 제가 하도 연부를 외고 다녀가지고 이거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눈썹 길이는 얼굴 면적이 좀 넓으신 분일수록 살짝 길게 빼주시면 좋아요. 와 이제 다 끝나가 메이크업 어떻게 너무 행복해요. 메이크업 촬영할 때마다 너무 기가 쪽쪽 빨려서 촬영 끝나고 먹을 거 엄청 먹거든요. 빨리 지금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고 싶어요. 어기 빨려라. 코끝. 코끝을 그냥 마구잡이로 올려버리고 콧대 잡아주고 그리고 얼굴 안쪽에는 이 분홍 컬러를 사용해서 또가식적으로 웃어주면서 앞. 볼에 깔고, 팔자주름 여기. 상대적으로 이 앞쪽 얼굴 볼륨을 쫙 속게 해서 입체감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립 베이스는 롬앤의 핑크 샌드 컬러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줬는데 풀 립으로 채우니까 허여멀건 하지만 사각턱이신 분들은 이렇게 립을 풀 립으로 채워주시면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 좀 아파 보이고 좀 당장이라도 좀 실려갈 것 같잖아요. 우리 사용했던 블러셔로요. 여기 입술 산 쪽에 이렇게 발라줘서 좀 오버립을 만들어 놓을게요. 우리 구독자님들만 볼수 있는 블러셔로 오버립 만들기. 그리고 이 클리오의 몰튼 핑크 컬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컬러예요. 입술 안쪽 위주로 혈색만 돋게 해줄게요. 입립 그라데이션이 너무 강해도 사각턱이 좀더 부각되더라고요. 풀립을 살짝 유지한 채로 혈색만 돋게 해줄게요. 메이크업 완성인 것 같은데?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렇게 쿨톤 버전으로 한번 제가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어떠셨나요? 아저 진짜 요즘 쿨톤에 너무 빠져서 쿨톤 색감으로만 메이크업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쿨톤 메이크업을 했는데 어머 앞머리 뭐야? 누가 누가 내 앞머리에 똥쌌어? 이거 누구야? 어머 저 약간 저 지휘 잘할것 같아요 지금 따단 따단 따단 미치광이 지휘자 아시죠? 그만! 그만. 방금 저기 세 번째 줄 오른쪽에서 박자 틀린 사람 누구야? 나오세요. 할것 같은 약간 미치광이 지휘자 같은. 머리 왜 이래? 그러면 오늘도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 그럼 다음에도 우린 또 만나요. 안녕.